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동작, 거리를 낼수 있는 동작이라고 부르는 레깅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레깅 동작이란 어떤 거냐?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코킹이 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그 코킹을 늦게 풀어주면서 공을 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임팩트 때 파워가 극대화되면서 거리를 예전보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10m에서 한 30m 정도까지 아이언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10m 정도, 한 클럽 정도까지는 거리로 늘려줄 수 있고 공을 힘있게 눌러치는 동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레깅 동작이라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올바른 방법으로 레깅을 하는 방법 레깅 연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는 아주 힘있는 레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깅 레깅 올바른 레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 연습하고 계신 분들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오늘 클럽을 조금 짧게 쥐고 네, S를 진행할 거고요. 자, 먼저 셋업이 잡은 상태에서 손과 나와의 간격 유지. 셋업 때 임팩트 때 이게 같은 간격을 유지해야 지 공이 최대한 똑바로 멀리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레깅 방법 백스윙 탑에서 그립 끝이 공을 향하게 혹은 그립 끝이 타깃을 향하게 이렇게 옆으로 클럽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과 내 몸과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미 내 몸은 로테이션을 하기 전인데 손은 벌써 몸 앞까지 들어왔어요자이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때 손의 위치가 몸 밖을 벗어나게 되고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게 돼서 공이 맞을 때 극단적으로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거나 혹은 아주 극단적인 탑볼이 나가지고 드라이버가 공이 뜨지 않고 앞으로 굴러가거나 이 상태에서 공을 띄우려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당겨지는 치킨 동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올바른 랭킹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스윙 올라가기 전에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뭐 공이나 아니면 티나 뭐 조그마한 물건들은 내 오른발보다 한 50, 30cm 정도 오른쪽에 바깥쪽에 위치시키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오른발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구분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 두시고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이 그립끝이 이 공을 향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네자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뒷땅이날것 같잖아요. 자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스윙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몸이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임팩트가 들어가죠.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은 백스윙 간 상태에서 클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몸에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때내 왼쪽 허벅지 앞에 왼손이 위치하게 돼서 셋업 때보다 조금 더 늦은 타이밍에 공을 칠수 있게 돼서 공이 훨씬 더 눌려서 힘있게 맞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클럽을 이렇게 옆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지나친 어퍼블로스로 스윙이 나오게 돼요. 클럽을 아래로 끌고 내리면서 내 몸이 옆으로 회전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스위핑블로 네. 스로 치는 느낌이나 혹은 아주 약간의 어퍼블로의 스윙이 나오게 돼서 임팩트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줄수 있게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백스윙 탑, 그립 끝이 이곳을 향하게 이곳을 향하게 내려주면서 내 몸이 충분히 회전만 해주게 된다면 네. 클럽 페이스가 좀더 충분히 스퀘어로 들어오게 되고 팔이 로테이션을 하기 훨씬 더 쉽게 만들어져서 네, 치키링 없이 양팔을 쭉 길게 뻗어내면서 충분 더 강한 파워로 더 눌려치는 확실한 임팩트로 거리를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